성경은 종종 지혜를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하곤 합니다. 여태껏 인류는 힘, 용기, 권위와 같은 개념을 남성에게 적용했다면 지혜는 유독 여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부약 성서학자폰 라스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그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다가온다. 즉 지혜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닌 인격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러한 인격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양식 이고 인간에게 추구되고 싶으신 모습 이다. 따뜻하고 촉촉하고 짭조름한 하느님 이라는 책에서도 저자는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한처음 하느님의 영이 있었다 지혜 소피아 히브리어로는 누아 하느님과 공동창조자가 있었다. 히브리 성서에 의하면 그녀는 춤추기를 좋아했고 놀기를 좋아했으며 지구, 우주, 세상을 창조했다. 활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성령은 야외의 공동창조자로서 땅을 만들어냈다. 성령은 여성적인 원리였다. 성령은 여성이었다. 성령은 소피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여성명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십니다. 지혜란 어떠한 신학서적이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의 문자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인격이신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십 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가 단순히 높은 지성과 심도 깊은 연구 오랜 세월에 의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는 성문에 앉아있던 장로들 백성을 다스린 통치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에 의하면 참된 지혜는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거룩하신 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에 왕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만을 두고 지혜서인 자만을 읽게 된다면 지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접근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무언가의 영역에 통달한 자들 혹은 신과 아주 가깝거나 밀접한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희소하게 여겨지는 지혜. 지혜와 지혜나 사이의 존재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희귀하게 여겨지는 이 지혜는 잠언 8장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비춰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이르되, 앞의 설명처럼 지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그 지혜가 길가, 높은 곳, 내 거리, 성문 곁,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지혜는 스스로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재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혜는 자신을 스스로 노출하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연상되는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와는 상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장소들은 인적이 드문 곳이 결코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거리는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을지 우리는 쉽게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내 거리, 교차로입니다 하루 평균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남역을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출입구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이 상황을 쉽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지혜를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양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계되지 않는 상황 사람이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고 장소일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듣기 위해서 영성이 있어야 할것 같고 특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접촉이 있어야 할것 같았는데 지혜는 다름 아닌 길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마다 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며 아무리 불을 짓고 소리를 외치고 목청껏 불을 지어도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사절부터는 내가 라는 주어를 사용하며 지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부르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너희입니다. 히브리 성서 언어를 보게 되면 지혜가 목청껏 외치며 부르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너희입니다. 벤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외치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길거리에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과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는 뜻은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해야 할 내용은 명철할 것과 마음이 밝으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합이누라는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을 순종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혜를 얻고 또 지혜 속에서 자라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훈련이 있지만 우리는 그 훈련을 스스로 밀어내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으로 또 거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별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자는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매번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 맙니다. 분별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깊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이것은 재판할 때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명철 하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외친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기도 였습니다. 본문의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위로운 즉그 가운데 구분 것과 퇴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먼은 훈계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먼이 쓰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는 가정 안에서와 사회적인 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는 동의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나 지혜 선생이 아들들에게 특정한 생활 방식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만의 독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말인즉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자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뼈 때린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정복을 찌르다 거침없이 사실을 말하다는 뜻입니다. 뼈를 맞는 말을 듣는다는 것. 거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듣는다는 것, 정직한 말만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것은 나를 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입니다. 뼈 때리는 말이 아무리 지혜라도 아주 조금은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훈육하고 나에게 가르치고 명령까지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훈계가 아닌 폭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라면 보호자라면 때로 그 훈계로 인해 마음이 아플지라도 사랑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망치 같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잘못된 생각을 박살내기도 하고 없으면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 소중한 우상을 허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영혼의 심방에 병이 생겨 하나님께 힘차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때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의 근육이 탄력을 잃어 질기고 거칠어지는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말씀으로 이 상태를 치료하십니다. 내면의 딱딱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유연하고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훈계의 아픔을 통해 사랑을 보이는 것,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만의한 부분에서는 거만한, 자를 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얻기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갑자기 구하여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왠지 모를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해도 거만한 자는 얻지 못한답니다. 지혜를 듣고 찾는 자는 많지만 모든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총명 있는 자입니다. 총명 있는 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별은 오직 성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빙 오리지널 드라마 아일랜드의 한 장면에서 마게에 들린 여자가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청년 사제 요한은 그 저주가 들리는지 마는지 본체도 하지 않, 않고 않 구마의식을 준비, 준비합니다. 초를 켜고 성경을 펴는 그의 귀에 들리는 건 오직 힙합 비트입니다. 최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우리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적인 원리로 특정한 소리를 제거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어폰 안에 있는 작은 마이크가 바깥의 소음을 감지하고 그와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를 만들어내 반대 방향으로 보내면 그 소리가 중첩되면서 사그라드는 원리를 막 가지고 있습니다. 음량을 높이지 않아도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몰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것을 선호하는지 작년 판매량이 무려 145%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그저 시대를 따르는 기술의 발전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들리는 대로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선택한 소리에만 귀를 내어주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여러분 지혜는 내가 선택적으로 듣고 경험하는 곳에서 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 그 가운데 훈계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총명해져 가며 동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일상 복본마다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시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외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박수진님의 아 맞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지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아. 우리가 외면하여 스쳐 지나갈 때에도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세월과 현실을 마주하기 너무 힘겨워서 나의 마음과 나의 귀를 닫고 나를 부르는 지혜의 소리를 저항하며 무심히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똑같은 길, 똑같은 형편, 똑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처럼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의 소리, 지혜의 구름, 그 구름의 소리가 망치로 다가오든지, 훈계로 다가오든지, 어떠하든지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을 사호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을 환영하십시다.